<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네요 다그요 <웃음> 많이 참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집중이 안 되는 거에 뭐라 해야 되지? 그래서 <웃음> <웃음> 앞에 가서 하나 절고 뭐이거뭐 어, 하는 거지? 이 생각했는데 그래도 부담감이 컸던 것 같아요 마지막이라는. 마지막. <웃음> 처음 할때 이상으로 좀 그런 것들이 주실, 주실, 네. 들고 있음 있어서 있음. 그냥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선을 집중을 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웃음> 정말 좋은 <웃음> 한 5일, 5일 이거를 뭐라 해야 되지 꿈을 꿨 꿇어요. 다 좋은 분 만나서 정말 저는 행운한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나 필리버를 만난 것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을 만난 것도 그렇고 음,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어.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근데 꿀립이 애드립은 어떻게 되십니까아이 별명이 뭐야. 말려 있셨군요 깜짝 놀랐어요. 해달라고. 아 해달라고 하셨어요대님전어 <웃음> 아, <웃음> 진짜. 어 진짜 <웃음> 어쩌지, 어떻게 하시나 했네. <웃음> 아직도 좀 감정이 아, 아무래도 그러니까 뭔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런 감정이 좋지 좋은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상한 감정이에요. 뭔가 설명이 힘든 감정. 이거 끝나면 또 이렇게 관심 많날 단체 무대 인사 있어서. 가서 인사하고 음, 정말 이번에도 늦었겠지만 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 그러니까 들그 뮤지컬 배우분들 모든 분들 항상불 하신 분들도 저는 똑같이 이제 항상불이라고 생각 안하고 똑같은 똑같은 유배, 그냥 똑같은 메인이라고 똑같이 생각하고 뒤에서 일하시던 모든 스태프분들 모든 분들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을 요그리 응원해주시는 빌리버가 없었으면 정말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이 힘들었다면 힘들었고 표현이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한층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됐고 앞으로 나아갈 때 이런 걸 토대로 다음에 힘든 일이 있거나 무언가 있다면 도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때도 서슴없이 그냥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정그리또 반갑습니다. 기 감사합니다. 이나자 네? 자기 바빠서 예, 이런저리 그 하는데 <웃음> 제가 저에게 주어진다면 저는 할수 있어요. 한데, 잘할 수 있을까요? 뭔가 준비가 많이 필요할 거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 너무 잘했어요. 아, 아, 네. 걷는 거부터 해서 아주 너무 부족해서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 그게 하기 전에 미리 다른 데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걷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더 연습하고 감정적으로 좀더할수 있는 연습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맛있는 거좀 드시는 거지? 계속 <웃음> 먹고 있었어요. <웃음> <웃음> 안 먹으면 이게 머리가 멍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빠졌다가 쪘다가, 다시 빠졌다가, 약간. 아, 좋아요. 아그 오늘 하면서 또 빠진 것 같아요. 진짜 진심으로 빠져요땀이 제가 제일 많이 나는데, 아, 뭐 운동, 운동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 제가 느꼈는데. 매일 하면 서다 빠집니다. 100% 빠지다. 형들이 <목소리> 왜안 빠졌는지 <웃음> 살이 안 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에너지 소비가 큰. 네, 엄청나요. 집중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요 그래도 필립이 혹시 좀 괜찮으시면 프로그램 사인을 좀 받을 수도 있을까요? 네, 물론. 어머 이 집. 나를 찾아. 커피? 가서 또 해야 되잖아요. 네, 나도 좀또 카페. 네. <쪽도> <바빠요>. 네. 네. 네. 오늘 디피 하시나요? 아, 모르겠어요. 일단 일요일 또 하는 게 있어서 어. 또디프도 하고 화요일 날 있어요. 그래서 도 네. 또또월가뭐게 네. 뭐, 뭐 <녹음하는> 있어서. 네. 네. 뭐, 계속 있어요. 그래서 아, 시간이 없어요. 음, 바쁜게 음, 좋은 거죠. 그렇죠. <웃음> 바쁘니까 좋지요. <좋죠? 웃음> <세월까지> 생각빨리 잘 하시고요. <웃음> 네. <웃음> <웃음> 조금만 주고 <쉬고> 싶어요. 조금만 주고 싶어요. 괜찮아요. 현 지금 아, 지금이 중요할 때는 중요할 때는 해야죠. 그래요. 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같이 수고해서 감사합니다. 네, 아, 수고하셨어요.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어디 잘 찍었어요? 여기 카메라. 한 들어 달래요 네? 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